제 사용해보고 원리,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입 벌림 방지용으로 해서 또 하나가 요즘 이제 테이핑 많이 하잖아요. 테이핑. 음.. 입, 입이 안 벌어지게 하는 테이프. 아주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들이 있더라고요. 음, 이거는 일본인 건가봐요. 일본말이 잔뜩 써있는게. 뭐 이거? 데일밴드인거? 데일밴드하고 모양이 좀 달라요? 이걸 보니까 얘는 이거예요 코에다가 이렇게 인중에다가 놓고 항상 이거는 입술을 이렇게 이렇게만 되고 입술을 꼭 담은 상태 이거 응? 자는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자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겠죠 음. 그거 하나 갖고 안되겠는데 그래서 어떤 이 밴드 보면 음. 아이, <웃음> 에이, 어떤 밴드 보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도 붙이고 <웃음> 여기다도 붙이고 그래서 안 떨어지게 음. 이게 사실 우리가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거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입이 마르고, 그 다음에, 이막 공기 중에 떠있는 많은 먼지와 세균들이 코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폐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입을 안 벌리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딱더 붙여주면, 근데 굳이 이거를, 어...이건 얼마 되느냐볼까요2천 이러느니 그냥 이렇게 테이프 롤로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좀 넓은 거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거 숨쉬는 테이프가 아니에요 이게 부직포처럼 되어있어서 어, 피부 호흡이 가능한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이, 이 소통이 안돼 접착제도 그렇고 이 비닐 성분이 네. 이 투과를 못 시키기 때문에 어, 이거는 비추, 비추 비추 게다가 일본에서 만들었어 아이 정말 3.1절이 언제지? 3.1절이 <웃음> 엊그제였죠? 그래서 오늘 보면 입 벌림 방지를 위해서 어, 이런 테이프 종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상품화된 걸 사서 쓰느니 그냥 좀 약간 넓은 거 부직포처럼 생긴 쓰리 뭐 이렇게 테이프들 이 있어요. 음. 아니면 의약품 뭐 이런 인터넷에서 보, 이제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아니면 그냥 약국 가서 무직포 반창고 달라고 하면 또 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사서 이렇게 붙여서 입이 잘안 떨어지게 입이 안 벌어지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꼭 코로 숨이 잘 쉬어지는 상태에서 입을 불 해야지 그렇죠. 코는 막히고 입도 바꾸면 거의 죽으란 거예요 어, 그럼 항상 코는 잘 열어야 되는데 아까 그코한거 나왔잖아요. 코! 이 코! 이런 거는... 뭐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좀 아뇨. 헉. 이런 거는 아뇨. 내가 있어요. QQ. 있잖아요. 제가 개발한 거. 네. 그게 훨씬 나아.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만든 거죠. 네. 근데 그런 거 단품 하나라고. 아, 코에다 이거 했는데, 코구리가 뭐안 좋아져요. 뭐, 여전해요. 당연한 거예요. 원인이 여러 가지 때문에. 어, 그래서, 코, 코에 대한 거 많은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은 몇개안 된다. 약간, 오바하거나좀 엉터리 같거나, 그런 것들이 많고, 이것도, 그냥, 항상 그들이 강조하는 거는, 기본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것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써본 사람만이 알수 있다는 거, 그리고 꼭안 써봐도 알수 있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써본 사람들 한번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 기도를 열어주는 제품,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항상 일회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잠깐, 음. 보름 이내, 일주일 이내 잠깐 쓰는 거지. 이거 계속 썼다가는 턱관절, 치아, 혀의 공간도 침범해서 효과도 별로 없고 부작용도 많은 데다가 효과도 부족한 게다가 또 입에 잘 붙어있지도 않는 정말 원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럴 것이다? 절대 아니다 그것만 좀명심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단순하게 확 해서 쓸수 있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개발해봤기도 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네. 아유 이거 는 아니다 옛날에 만들었던 것 지금 어디 있나 한번 갖고 잠깐만 네. 기다리세요 네. 이게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냥 기성품으로 사서 쓸수 있게 개발을 하다가 이제 금형도 파고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막 이제 한번 해봤는데 아까 것보다는 좋던 근데그 문제 이 말랑말랑한 재질이 이 치아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그 다음에 내가 잘 못하면 이 턱관절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도 결국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아.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없죠 나 잘해서. <웃음> 흐흐요미 기기기요미 요미